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결같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난주간 두채날을 맞아 저희들 새벽 미명에 깨워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리기 위하여 고개 숙여 기도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홍같이 붉은 제로 물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흰눈같이 깨끗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는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평안과 기쁨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수 있는 복락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남의 허물을 감싸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듭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담대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한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산 생명의 떡이 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사에서 65장 17절 이하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안이 나무의 수안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3, 3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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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그 대륙 옆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섬 바오밥 나무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화가 난 하나님께서 그 바오밥 나무를, 이 나무가 막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그 바오밥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놨답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인 안타나 나리브라는 곳에 그이 바오밤 나무의 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그 중에 2000년이나 된 나무가 있다고 해요. 바오밤 나무. 거꾸로 심어도 2000년이니까 누가 바로, 다시 바로만 심어 놓으면은 영원히도 살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서 65장 22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인간의 수명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와 같겠고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만약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가 그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라면 최소한 2천 년은 거뜬하다 이런 말이겠지요. 인간의 수명이 말입니다. 물론 다 읽어보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나타난 이 복음을 대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린다. 그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930년. 930년 밖에 못 살았지요. 바오밥 나무에 비하면은 반도 못된 것입니다. 나무에 수안과 같겠다, 같겠다 했는데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나무 근처에도 못간다는 그런 현실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과 동떨어진 이 현실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하고 전혀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원인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뱀, 뱀에게 평생을 배로 기어다닐 것을 명하,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흙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먼지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자의 후손에게 그 머리가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뱀이라면 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흙을 먹다가 머리가 깨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운명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 하겠지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를 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인 우리에게 날개를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던 다리마저 짧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저주한 것이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겠지요? 그것은?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니까 저주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로 기어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흙을 먹을 것이다. 저주이겠습니까? 우리가 새였다면은 모르겠지만 뱀이었다면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은 그건 좀 그런 그냥 그런 것인 거죠. 그런 것이죠. 뱀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을 만드실 때 이에 종류대로 그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길이는 목이 길게, 코끼리는 코가 길게,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만드셨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런 뱀에게 평생 뱀, 배로 기어다녀 이렇게 했다는 것, 이거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그런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주란 무엇이냐면 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은 그가 그런 모습으로 평생 간다라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뱀의 앞날은 어떠한 변화나 진보나 또는 진화나 이런 것들을 없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상황을 탈출하거나 피하거나 이 삶을 개선해 나갈 그런 요지가 없어진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저주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재앙이나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죽어버린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에 머문다 라는 것이지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 그것 그대로 평생 간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그냥 너희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지내는 것을 저주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요목조목 길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뱀은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왜또 흙은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상세하게 그 이야기들을 다 적어놓은 것은 어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뱀이 하나님 나 배로 기어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손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소 흙을 헤집고 다니던 그 뱀이 하나님께 다시는 아, 흙좀 먹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를 걷어달라는 라 그런 청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저주 중에 배로 땅을 집고 다니는 것 또는 흙을 삼키는 것 바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하나님이니라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게 열나.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 배가 쓸려서 아파요. 흙 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지. 진짜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것을 걷어달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지협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음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죄악과 불평등과 불리익과 이런 것에 머물게 된다면은 내가 당하는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은 그 결과 우리는 약간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급한 기도 제목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정작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저주를 거둬달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바로 그 저주이지요. 그렇게 평생 변함없이 애쓰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좀 박해요 하나님 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가 좀 아파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는 뱀이나 할수 있는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저주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는 그런 자신의 원래 모습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지요. 배로 기어다니는 그 모습. 뱀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다시는 배로 기어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기어다니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내려진 그 죽음의 운명을 풀어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의 그 핵심을 풀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기도 중에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곤란한 이 상황을 개선해달라거나 혹은 좀더 부유하게, 좀더 명예롭게, 그리고 좀더 권세 있게 아니면 좀더 고상하게 정의나 공평이나 사랑을 달라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들은 사실 순서로 따지면 2번입니다 우리는 1번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이 죽을 운명을 바꾸어 달라라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지. 내가 해방되고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곤란함, 힘듦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착각하고 고작 그런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의 핵심을 풀어달라는 라 그런 탄원이지요 평생 이런 모습으로 변함없이 발전없이 개선없이 새로움도 없이 계속해서 가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운명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가 무엇을 대속하셨는지를 잘 파악해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였는가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요목조목 빠짐없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고 하셨, 담당하시고자 하셨던 그 저주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이것도 어,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당장 떨어진 그런 어려움 그런 곤란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이 거룩한 복음이 세상의 한갓 종교가 되어버리는 미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저주를 거두셨는지도 모른 채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저 우리 병이 나왔으니까 다행이구나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을 비는 자, 우상숭배자 기복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작 자기가 해결해야 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이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의 뒷발꿈치에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비상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그래서 기도의 초점도 모르고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그렇게 핀트를 잘못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진 바로 그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것을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